사는 데 제일 중요한 일곱 가지 눈에는 총기 상대를 흡입하듯 바라보는 맑은 눈 마음속의 평안 기쁨, 정성을 보여주는 관심의 표현, 상대를 제압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나타난다. 얼굴에는 화기.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대해야 웃음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항상 스마일한 모습 자신감 있는 표정관리는 중요한 성공의 자세라는 것을 알고 속으로는 울어도 얼굴로는 웃을 수 있는 자세로 사업에 임하는 것이 좋다 마음에는 열기 열정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법이다 사업의 비전을 알고 뜨거운 열정을 느끼지 못하면 사업에 열중하여도 진행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나니 매사에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감 있는 성공의 자세 그것만이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니라 몸에는 향기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장부터 최고의 복장으로 몸가짐도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숙일 줄 알며 존경할 줄 아는 마음 자세로서 항상 몸에서는 향기로 가득한 자세로 고객의 마음을 잡을 때 나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유발되어 시선을 끌게 되고 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행동에는 용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에 임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마음의 자세 또한 성공할 수 있는 자의 용기라 할수 있듯이 부정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앞서 해결하고 기다리지 않고 일을 찾아서 하는 것또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부지런한 사람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다. 부임 사업자보다 먼저,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업정신 또한 용기 있는 자세이다 어려울 때는 끈기 어떠한 일도 어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 자세와 끈기 있는 정신으로 이겨낼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만이 성공할 수 있다 자존심이 꺾일 때는 오기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사업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가족들의 외면 친구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가장 믿은 자가 나를 믿어주지 못할 때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는 다른 그분들께는 반드시 오기심이 생기듯. 오기심으로 반드시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마음 자세 또한 성공의 지름길이 될수 했다.